안녕하세요 블로깅 포에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내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죠 빗썸이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 얼마 전에 이빗썸이 BK 컨소시엄에 4천억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빗썸을 인수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빗썸이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지향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루지는 못했다 생각해요. 빗썸이 매각된 후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사실 기대가 됐어요. 오늘이죠. 빗썸이 미국 핀테크 기업인 시리즈원과 협력을 해서 중고형 거래소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 시리즈1은 미국 SEC의 정식 크라우드 펀딩 인가를 취득한 핀테크 기업인데요 시리즈1은 미국에서 거래소 설립을 위한 서류를 이미 SEC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허가를 받는다면 내년 하반기 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거래소 분야 기술과 그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고 거래소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이 빗썸은 미국 시장이 첫 진출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는 거죠 어 아직 빗썸이 증권형 거래소를 설립하지는 못했고요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증권형 거래소로는 코인베이스를 볼수 있는데요 어, 증권형 거래소의 경우 증권으로 관주되는 암호화폐를 상장시킬 수 있습니다 증권형 거래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SEC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SEC 허가를 위해서 요구되는 보안 수준과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와 시세 조작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비섬이 만약 이 미국 증권거래소를 인정받게 된다면 어떤 것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어, 첫 번째는 비섬 토큰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빗썸 거래소 토큰인 BXA를 다음 달 발행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 미국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고 거래소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이 빗썸 토큰이 기축통화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거래소 토큰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빗썸 토큰이 증권형 거래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가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빗썸이 글로벌 거래소의 입지를 붙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빗썸의 경우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7월에 이 일본 법인을 설립한 후에 일본 금융청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라이센스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싱가포르, 영국, 태국의 법인을 세우기도 했고 총 10개 국가의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빗썸이 지향한 글로벌 거래소의 입지가 이 미국 증권형 거래소를 설립을 한다면 이 빛섬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 같고요. 기존 암호화폐 탑 거래소들도 이번 빛섬의 본격적 움직임을 시점으로 다른 거래소들의 좀더 다양한 시장 참여를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 증권형 토큰의 상용화를 이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SEC의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증권형 토큰이 합법적으로 상장되고 또 거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증권형 토큰이 활발하게 거래되는데 일조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이 증권형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보다 실생활에 적용되기 더 적합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배당 옵션이 있거나 지분을 나타내는 토큰과 공유 경제 관련된 토큰은 대부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비썸이 미국 증권형 거래소 허가를 받게 된다면 증권형 토큰이 상용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해봅니다. 비썸이 미국 SEC의 허가를 받고 거래소를 설립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형 거래소를 인정받게 된다면 단지 거래소가 인정받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 거래소 내 모든 암호화폐들도 SEC에 인정받았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이 제대권 안에서 인정받는 이 코인들의 경쟁력도 덩달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 빛썸이 미국 증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어, s e c 의 승인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 이 승인이 이뤄진다면 글로벌 거래소로서의 입지가 굳어질 거라 예상이 되고요 또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바이바이